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 시청자 여러분, 네 이렇게 매일 매일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리딩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데요. 그래도 어그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기뻐요. 어떻게 보면 매일 매일 같이 찍는 거라 그쵸 주제가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연애사 인간사니까 자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댓글에 소개팅도 해주세요라고 그랬는데, 소개팅을 하고 딱 하를 해놓으면은 좀 아쉬운 분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팅이든, 썸이든, 주변에, 어, 누구든 간에, 암튼, 음. 굴러라, 굴러라, 운명의 수레바퀴야 과연, 제발 좀내 운명의 수레바퀴좀 누가 좀 와서 좀 굴러줘라. 이거죠. 음. 이번엔 좀 제대로, 어, 과거의 그런 찌질이들 말고 응. 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 다시금 굴러갈수 있을지 네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굴러라 굴러라 운명의 수레바퀴야 나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려다오 네 1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굴러라 굴러라 운명의 수레바퀴야 내모습도 네, 뭐 상관없고 소개팅도 상관없고 아, 어, 진짜, 류페죠, 한마디로. 네 어, 그, 멈춰진, 다 녹슬어서, 어, 죽은 연애세포를 깨워줄 사람이 나타날지.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아이고, 나. 어. 여러분은, 아, 이 1번 카드부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음. 이게, 여러분들은 연애세포가 죽었다라기보다는 음, 죽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기대감이 없다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음, 왜냐하면 항상 내가 어, 오래 참고 인내한 것의 끝이 어, 항상 실망으로 돌아왔다 그래야 되나? 음, 이 경우에는 보면은요. 어 여러분들은 과거 연애사를 보면은 그냥 자진의리였던 것 같아. 어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어, 그냥 그러면서 그냥 끙끙 알면서 어, 이제 막 강하게 끌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야. 어,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지만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야. 그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힘겹게 힘겹게 끌고 가면 딸려는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사 쉬운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쉽게 되지 않는 거. 어, 항상 쉽게 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면 어, 이성적인 문제로 어, 어, 항상 나의 마음을 심판의 도마 위에다 올려 놨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유, 연애도 뭐또다 힘들고 지친다. 어. 잠깐 쉬어가자 라고 하고 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 잠깐 쉬어가 일단 정지 어, 너무 힘들어 숨좀 고르자 어. 그거 잖아요 달리다가 숨물 마시고 숨 고르는 시간도 있어야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고 봐주는 그런 연애보다도 음, 그냥 내 마음이 즐거운 연애를 하자 라는 거지 음, 내 마음이 즐거운 연애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갈고 닦기 위해서 그치 약간 쉼을 어 자신을 위한 쉼을 주고 있는게 아닌가 음, 그 어떤 쉼이요 라고 하면 무조건 뭐 누워서 TV 보고 이런 쉼이 아니라 조금 내가 행, 내가 뭐 이성, 음, 이성들한테 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한테 여자면 남자한테 어, 끌려갔던 부분들 요 부분은 그래 요거는 살짝 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고건 하지 말고 그리고 아 내가 그 노라고 만약에 그 했을 적에 그 노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내가 없어 보이겠다. 어, 이럴 때 거절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에 의해서 어, 뺄건 빼고 더할 건 더하는 그러한 쉼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웃음> 솔직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카드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음. 저기마 이 카드의 주인공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음, 그런 것 같아. 상대방한테 좀 잘해주지 않았나 응. 이게 잘해주면은요 그런 거 있어요 나를 갖다 막빵 셔틀이나 응. 나를 갖다 막 머슴 응. 남자 같으면 응. 남자는 상대방이 나를 머슴처럼 부리던가 여자는 같으면 나를 갖다 짓네 집 식무처럼 부리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는 이거는 그 육체적인 것보다는 심적인 게더한것 같아요. 어, 어떤 심적인 고통이었냐면막 파고드는 고통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그냥 내가 우르르 싸워가지고 그래 이 새끼야 너 오늘 그래 작사를 해보자 하면서 그냥 와 싸우자 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여러분의 성격상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타이밍을 놓쳐서 자꾸 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런 거지. 그리고 상대방은요. 어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항상 가지고 있지만 나를 돌봐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어 내가 엄, 없으면은 허전하고 있으면 귀찮고 뭐 그런 존재였다 그래야 되나? 음 귀찮다기보다는 그런 거죠. 왜냐면, 그니까 나는 한마디로 밥이야, 밥, 응, 밥. 왜냐면 우리가 밥은 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맨날 빵만 먹어봐 빵이 아무리 맛있어도 음 그런 것처럼 지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거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무 힘들잖아 그렇잖아요 힘든 거야 그거 음. 모든 관계는 일장일단이 있지만 이 여러분들의 연애에서는 일장일단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주구장선 힘든 연애를 한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치 이제 조금 흑화가 되기 시작해. 그래 사람은 너무 음, 저기 막 약간 음, 흑화가 될 필요도 있어요. 어, 그래야지 그내바 그릇 챙기지. 어, 너, 아니 솔직히 뭐 부모야 형제야 매, 저기 막 뒤치작거리다 하루 하루 원데이 투데이지 그치? 원데이 투데이지 어떻게? 어, 그런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어, 여러분들이 어느 목표는 딱 챙겨 딱 저기 했지만 이게 그런 게 있어. 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뉴스 투, 뉴스 투가 그거, 습관되지 않는 행동들이라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신감은 떨어져 마음은 그래, 결심했어, 난 이렇게 할 거야, 짠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행동에 올리니까 뭐 부자연스럽고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어색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 어, 그런 거지.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어, 그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야. 어디 봅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이성상이나 바라는 상은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있는 건 이런 것 같지만 왜왜 있는데여도 아니고 있는 것 같지만인가 이거 그쵸왜 많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많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행동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움직임은 들어오고 있어 뭔가 스물스물해 음,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비 냄새 알아요? 비가 오기 전에 비 냄새가 바람에 싹 이렇게 와 그런 것처럼 어~ 여러분들의 뭔가 새로운 기운이 쫙 어~ 어딘선가 나도 모르지만 뭔가가 밀려 들어와 근데 뭔가가 밀려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어~ 그런 거지 내행 내가 이렇게 어~ 결심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아직까지 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고민까지 고민이라기보다는 아~ 요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음,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도 긴가민가한다는 라 거야 아무튼 그러나 음 그러나 음. <웃음> 기총 끝 기총 <기촌> 끝 음. <웃음> 어디 봅시다 이이 아. 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과거의 이런 그그 그 스토리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조금 긴게 아닌가 싶어 음, 무슨 뜻이냐 면 어떤 사람은 훗딱 후딱, 어, 후딱, 후딱. 딱 후딱 끝내고 아 남자다 아 여자다 하고서 막 달게 드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아 내가 아직 준비가 덜된것 같아 아 내가 아직 준비가 덜된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꾸 이거 스물스물 스물스물 스물, 어, 뭔가 어, 기운은 나한테 밀려 들어오는데 여러분 자체 내에서 아직은 어, 아직은 내가 준비가 덜된것 같아 아직은 내가 준비인덜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가 이걸 갖다가 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닌지 몰라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음. 그래. 차라리 이게 낫지. 음. 뭐 뭔가요? 어. 그렇게 하고 있을 적에 뭔가 소개팅이 들어오는 것 같아. 음. 뭐, 딱히 이게 소개팅이라기보다, 소개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그, 전에 알던 사람, 음 전에 알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가 어, 친구의 친구는 어, 친구의 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 어, 그냥 사람 친구, 응, 어. 그냥 그런 사람 친구들하고 가볍게 모여서 노는 가볍게 모이는 그런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냥 어떤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음 뭐. 약간, 어, 일적인, 그, 업무적인 느낌도 나요. 업무적이지만, 어, 업무적이지만, 그, 또, 딱히 그게 업무적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게,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일 이야기 하는, 뭐, 이런 거는, 업무는 업무인데, 이게 업무 같지 않은 업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들. 어,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세계의, 식량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지? <웃음> 예를 들자면, 음, 그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모여서, 그런 그, 건전한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어,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 있잖아요. 게임에 조인해서 논다던가. 아, 뭐 그런 거, 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모임들. 그런 거를 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인터넷상, SNS상, 아니면 게임, 아니면 밥을 먹어도, 어, 뭐, 업무적인 일이나 사 세계 평화를 위한 일, 이, 이 나라가 어찌 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를 얘기한다라는 거지 왜왜 음, 왜 선생님 저는 왜 소개팅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어, 소개팅 같은 걸 갖다가 소개팅에 들어와도 여러분이 딱히 어,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닥 남자의 관심이 없어요 어 근데 누구는 있어 어 누구는 있어 그게 아. 어... 여러분은 한 명이 아니야. 어, 한 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구패고, 한 사람은 뉴패예요. 어. 어, 그러면 누가 더 좋나요? 라고 하면은, 둘다 개성이 너무 뚜렷한 두 사람이 있어요. 음. 근데 내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시작한다, 뭐, 뭐 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면은 주변에 사람은 있어. 어. 그게, 어, 이 사람이 아예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음, 신체적 접촉이 없는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라는 거지. 음, 회,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부서가 아닐 수도 있고, 어. 어, 업무적으로는 좀 파트가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서 뭐 저녁에 나 그랬잖아 밥 먹으면서 업무 아닌 업무 같은 일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음또 하나는 구패. 구페. 음 구패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디 봅시다. 이게 이게 뭔 일이지?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 선생님 저는 구패랑 될까요? 뉴패랑 될까요? 라고 하면 기다려봐요 어. 저는 누구를 택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구패는 아니에요 아 어, 구패 걔가 왜온 거냐고? 어왜건 왜요? 음, 저기 뭐그 그런 거지 어. 추억이 그치 추억이 잠시 어, 나를 갖다가 판단 오류가 나게 만든 거 아닌가 어.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어, 갑자기 욱하고 그리움이 딱 몰려와 가지고서 내가 뭐하니 하고 딱 보냈는데 득작. 어. 근데 이걸 지우려고 탁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쪽에서 일이 싹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웃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 딱 그런 거 같은 거라는 거지 근데 어. 이 구페 뉴페는 좀 사람이 그 성격이 조금 세요. 음, 음그 세다는 게 어떻게 세냐 세다라고 하냐면은. 막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거다기보다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어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 음.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 근데, 굽패는 어떠냐? 어, 구패는 그냥, 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굽패는 그냥, 어, 막달려오고뉴패는 신중하게, 어,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객관성을 띄고서 놓고 본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두, 두개다 사랑이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라고 할것 같아요. 왜냐면, 어, 어떠한 감정이 생겨서, 어 그렇다기보다는 이 뉴페는 그냥 그냥 뭐 갑자기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갖고 그냥 행동을 버터 저지른 거고 아니 아니 구페는 구페 쏘리 구페는 행동을 저지른 거고 이 뉴페는 조금 음, 남이 뉴페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어, 현실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갖다가 먼저 따지, 따진다라는 거지. 감정에 휘두르지 않는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밀어붙이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남, 사, 남자가 남 둘씩이나 나왔는데도 어, 더 있을 수도 있고 음, 둘씩이나 나왔는데도 내가 와 좋겠어요 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두 남자한테 사랑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야 음이 뉴페 같은 경우는 소개 소개팅 일 수도 있고 근데 소개팅이라고 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소개팅은 아니에요 생판 남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 그 사람의 이름이나 뭐 하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친구의 친구니까 그러니까 친구의 어. 사람 친구, 친구의 사람 친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지. 어 그리고 뭐 저기 막구패는뭐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겠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히 어 딱히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갖다가 어 저기 막 뭐, 저기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딱히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과거의 연애에 너무 지쳐서 지금 당분간 내가 뭐가 문제점인가 뭘 갖다가 수정을 하고 뭘 갖다 보완해야 될까 이걸 갖다가 좀 생각하고 일단은 내가 그렇지. 조금 좀 릴렉스 할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지 연애를 하기 싫다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팅이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그 여, 여, 여러분 주변에 남자가 남자나 여자가 없지는 않아. 음. 남자인 경우에도 여자가 있고 여자인 경우에도 남자가 있어요. 없지는 않아. 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아. 어. 여러분의 운명에 멈춰진 운명의 수레바퀴를 차크 차크 차크 차크 돌려주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해요. 어디 보아요? 음, 맞아. 음, 여러분들은 어 아직까지는 응 어, 그래. 왜냐면 그뭐 여러분들한테 어, 주변의 이성이 그래도 꽤 있어요 어, 확실하게 비춰지는 사람 두 사람 외에도 더 있다 라고 봐더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딱히 누구를 결정하고 싶진 않다 라는 거예요 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아 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구패도 그렇고 누패도 그렇고 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포메이션은 있어요 그렇지만 딱히 내가 어, 뭐를 아직까지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왜 선택을 하지 않냐라고 하면 둘중 누구를 선택해도 편안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응, 쿠패든 유패든 둘다내 마음을 편안해 줄 사람은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은 내가 봤을 때는 이둘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과거의 패턴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아 선생님 안 돼요라고 하면 데뭐 내가 일부러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내가 일부러 이렇게 카드를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뉴페를 응. 가도 내가 뉴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 어 굉장히 냉철하고 어, 계산 빠르고 어, 뭐 일의 추진력은 깔끔해요 일처리는 깔끔해 일처리는 깔끔해 그렇지만 좀 그렇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 그, 딱 판단을 내린 거에 있어서는 이거다 싶으면 타협이 조금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음, 타협이 안 돼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 사람하고 가도 내가 피곤할 것 같고, 구, 어, 저기, 마, 구패하고 가도, 어, 내가 피곤해, 피곤할 것 같고, 구패는 좀 성격이, 어, 지나치게 남자답다, 그래야 되나? 어, 뒷내를 조금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확내질르고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아. 그렇다 보니까, 아, 좀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 조금 그게 그렇잖아요? 응. 음. 그니까, 하나는 신중하고, 하나는, 어, 남, 남자답고, 좋게 말한 거야. 어, 좋게. <웃음> <웃음> 웃어서 죄송해 어, 그런 뜻에서 웃은 게 아니에요 어, 그렇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지 두, 누굴 고르던 나는 힘들어진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들이 진짜 어, 하나는 어, 그렇지. 판단력 바, 바로 그 현실감과 있고, 어, 엘리트고 또 하나는 남성적이야 어, 카드에서 나온 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곤할 리가 뭐가 있겠냐는 거야 어, 왜냐하면 그만큼 성격이 세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할 때눈에 빤히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망설이는 거야 아, 솔직히 그래 여기서 봤을 적에는 내가 봤을 때이 카드는 결혼 정년기를 살 결혼 정년기거나 응. 아니면 은 그거지 결혼 정년기를 좀 지나쳐가지고 약간 조건을 보는 만남이 아닌가 싶어요 어, 조건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이 안 보여 음, 어느 정도 조건만 맞으면 어, 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사랑해서 만난다라는 게 별로 안 보이거든 음, 사랑해서 만난다 라는게 안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은 내리긴 내려야 될것같아 음, 그럼 과연 6패냐 9패냐 라고 봤을때 6대 4 6대 4 라고 하면 뭐, 뭐, 뭐가 뭐뭐 6대 4냐고요 기다려봐 <웃음> 아이 말을 꼭 해야되나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9패가 6 6패가 4라는 거예요 왜요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 그래도 그 국패보다는 그 그렇죠? 뉴패보다는 국패가 조금 사람이 좀좀 음, 좀 성격이 불같기는 해도 어좀우르륵하고 뒤끝은 없거든 근데 뉴패는 좀 뒤끝이 있어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국패랑 한번그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얘기를 하고 나서 반응이 그닥 좋지가 않아. 어 왜냐하면은 그런 거지. 아 내가 잘못 또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 음또 내가 과거의 일을 또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어 괴롭다라는 거예요. 음 하, 이게 그렇잖아 나이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어. 그렇다 보니까 어, 그런 거지 주변에 소개팅도 계속 들어 들어 어, 들어올 것 같아요 음, 소개팅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친구의 친 친구의 사람 친구들을 갖다가 소개받고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사귀기에는 어, 조금 어, 위험부담이 없지는 않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 생판 모르는 사람은 조금 부담스럽지. 어, 그렇다 보니까 그 아는 사람들 중에서 고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굽패도 어 얘기를 해봤는데 아 역시나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 해서 아 이것도 때려쳐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는 내가 계속 그러잖아, 계속 똑같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좀더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라고 하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안 나왔어. 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지금 마음에 확 들어오질 않아 음, 그래서 소개를 더 받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소개를 더 받는다 어디 보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계속 소개를 받고 어,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 놓고 보고 있는데 음, 아... 딱히 어 그냥 가벼운 마음 정도라 그래야 되나 어 마음이 그렇게 설레지 않아요 이, 이 사람인가 해서 혹 만나봤다가 아 얘도 또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인가 해서 또 한번 딱 만나봤다가 얘기해 보니까 아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확 들어오진 않아 그렇다고 또 내가 내 편길 청... 어, 아유 버려 어, 버리는 카드로 쓰기로도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잡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사람들만 자꾸 걸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어디 보아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당분간은. 어, 왜냐면은 이게 누군가가 나온다라고 딱안 나와. 어. 결국은 또어 그런 것 같네. 뭐가요?라고 하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두 사람 구페, 뉴페놓고서어 구페나 뉴페나 고민하다가 구페를 만나 서 어, 구페하고 좀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아 얘는 역시 아니야. 그러다가 또 다른 소개팅을 또 받아요. 근데 또아 얘도 또 아니야.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 뉴페 있죠. 어그 뉴페한테 연락이 오는 연락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연락이 오는데 이게 좋은 연락일까? 좀더 지켜봐요. 어, 무슨, 어, 좀더 지켜봐. 연애가 잘안 풀린다, 1번 카드는. 음, 아직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어, 찐 인연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냐면 하그 어느 누구도 이 진짜 마음이 이렇게 탁 통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내가 지금 계속 카드를 뽑는데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음. 당분간 계속 소개를 받아보세요. 음. 다음 달쯤에 한번더 보지. 나오나, 안, 안, 아, 나오나, 안 나오나. 응. 어. 왜냐면 뭐 매달 봐야 될거 아니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네.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일곱 카드 리딩. 굴러라, 굴러라, 운명의 수레바퀴야. 나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과연 굴을 수 있을까요? 음, 소개팅도 되고, 썸도 되고, 어, 뭐 기존에 있었던 사람도 되고, 두루두루. 왜냐하면은 하나로 딱 모든 사람이 다 소개팅은 받는 거 아니니까 두루두루 한번 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갈지. 자, 남성분들도 이렇 급. 내가 이제 점점 신경 쓸게요, 남성분들. 아이고, 이거, 여기는, 아, 왜 이래. 운명의 수레밖에왜안 굴러가. <웃음> 미치겠다. <웃음> 왜요, 선생님하고. 아,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아직인지, 이게 과거인지 모르겠어요. 음, 이 과거에, 전에, 그니까, 이전 연애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닌가. 이마저마한 스트레스가 아니야. 어쩌면은, 개 중에는 그런 거지. 개 중에는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응. 그, 네. 아, 어, 소리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 뭐지? 어 진짜 완전 관제 구설이지.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었 어떤, 어, 과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뭐, 그치, 막 주변 사람들한테, 어, 막 손가락질도 받았을 사람도 있고, 심한 경우에, 어. 그, 괜히 싸, 싸버가지고 욕먹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도 먹었을 수도 있고, 어.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그치, 어. 뭐지? 그거요. 바람. 상대방이 바람을 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금전 문제, 이성 문제 막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속을 갖다가 진짜 우라가 침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픔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는 소개팅 같은 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왜요라고 하면은 주변에 누가 있어 있어요. 어 근데 어, 여러분들이 겨출안 내주지. 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 과거의 그런 기억들이 너무 진하게 향기, 그러니까 진한 향으로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그 그 우리가 고등어나 생선을 갖다가 사가지고 가방 안에다 넣으면 오랫동안 그 냄새가 안 빠지는 것처럼. 과거에안 좋았던 기억들이 내그그 그 뇌에서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때문에 누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어 솔직히 생각을 갖다가 그런 거 누구를 새로 사귄다라는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고 어... 어디 봅시다. 음. 그런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게 못 가요. 뭐뭐뭐 하면 어. 그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 과거의 사람을 갖다가 좀 생각하는 경 어, 소리. 어, 과거의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네? 응. 어, 이렇게 당했는데 솔직히 그래. 이게 꼭이 사람한테 당했다는 법이 없잖아. 이게 연애의 흐름이니까. 음. 가가 이렇게 당했었고 그리고 어 그다음에 저또전 남친하고도 또안 좋게 헤어졌고 실망을 주고 헤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음 남자를 사를 엄두가 안 난다는 거지 음 왜냐면 연애라는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번의 연애를 할지 모르지만 뭐 평균 뭐한뭐네 다섯 번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첫 번째 연애도 안 좋았으니까 헤어졌을 거고 두 번째 연애도 안 좋았을 거니까 헤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안 좋았던 기억이 꼭 전 남친이라는 법, 법은 없어. 어, 전전 남친일 수도 있고 전전전 남친일 수도 있고 하여간 내가 사귀었던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어, 높고 낮음은 있어도 나한테 스트레스나 데미지를 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주변에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어, 그거를 어, 뭐 어떻게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음. 그리고 과거에 대한 남자의 기억도 있고 근데 이 기억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 라는 거예요 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 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미운 것도 미운 거지만 그래도 뭐뭐다그 사람의 모든 게다 밉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걔가 이런 점이 좋았었는데 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 라는 거예요 음. 아 그런데 왜요? 왜냐면면 지금 여러분들은 음이 주변에 그 누구 있는데 어, 연애한 사람 있는데요? 어, 연애까지는 아니어도 음 여러분한테 누군가 어, 있어요. 어. 있어, 있어. 근데, 막, 이렇게, 아기, 알콩달콩, 나다기 보다는, 어, 그냥, 스스럼 없는 사, 이라 그래야 되나? 좀, 스스럼 없고, 어, 뭐, 둘 다, 뭐, 그렇게, 스스럼 없는 사이,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스럼 없이 나, 야, 너, 저기, 마, 저, 저, 저, 저거, 저거 언제 할 거야? 막, 어, 나, 아, 지금 나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남친도 아닌 애매한 관계가 하나가 있, 있지 않나 싶어. 음 남친도 아니고 나 애인도 아닌 애매한 사이. 그러니까 이 이번 카드는 굳이 소개팅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응? 음? 왜냐고요? 이 사람하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딱 애인으로서 하지 않는 이유가, 이 과거의 연애들 기억이 안 좋아. 남자들 다 그렇지, 뭐. 어, 그리고 늘, 어, 내 사랑은, 어, 내 사랑은 항상 엔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다가오더라도, 막 이렇게 깊어지려 그러면 다딱 다 막은, 막는 게 아닌가 싶어. 야, 오지 마. 응, 어, 오면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응, 어, 그게 다 맞는 게 아닌가. 봐. 다야, 그렇게 했습니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빠르잖아. 음. 그런 거예요. 음.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진짜, 어, 뭐, 때로는 의지도 되지. 의지도 되기는 돼.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음. 뭐, 그 친구하고도 뭐, 감정이 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음. 그냥 그 친구하고 있으면은요, 그런 그 거지 뭐 이렇게 남자 여자 뭐 이런 걸로 막 뜨겁고 달달하고 막 이런 거는 없어도 그래도 좀 편안한 감은 있지 않나 어, 편안한 감 어,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음. 어, 이거 이거 냄새나는데요 어, 냄새나다니 뭐가요 음. 여러분들이 음, 이 사람하고 혹시 다시 이 사람하고 다시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냐면 일단 편해요. 어. 남자 뭐 이렇게 뜨겁게 뭐 너와 나 이렇게 연인으로서의 어떤 뜨거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편안하다 그래야 되나 스스로 먹고 음 그렇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지만 내색은 안 하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게 어 여러분들만의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친구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은어남자볼들도 마찬가지야. 어, 이, 이, 이, 과거에 이런 힘든 그런 기억들 때문에 내가 사, 다시 새로 사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옆에 어, 친구인데 친구 아닌 친구 같은 너가 있어가지고 어, 여, 여자로서의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어 그런 거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어,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렇지. 어, 좀 그래도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툴툴거려요. 그러니까 야나 지금 이것 좀 와서 도와줘. 그러면 아 바쁜데 꼭 이럴 때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냥 아 뭔데요. 봐봐. 그러면서 나봐 하면서 또 해주고 또 이런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어 얘가 너무 편해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데 어 아직까지는 뭔가 남녀로서의 인연은 크게 보이지 않아 어 왜냐하면 혹시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다가갔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 나는 너를 그냥 편안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되면 그냥 안들안 안 들은 걸로 할게막이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가고 있는데 개중에는 지금 내가 방금 한 말을 들은 말이 들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싶다. 음. 왜냐면 내가 여기서 흐름이 약간 그래서 어. 흐름이 그래서 그랬는데. 카드보다 내 말이 먼저 나왔네.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나 어, 그 상대방은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들은 사람도 있고 어, 어 왜요, 여러분?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음 고백, 고백했다가 나는 땡땡아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해 그냥 안 들은 걸로 할께이 소리를 갖다 들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디 봅시다 이게 이런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라고 하면 머피의 법칙 이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조금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진 게 아닌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진 게 아닌가 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저기 했냐면 좀이 사람도 착각할 만하게 했어 어. 착각할 만하게 행동을 했고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가오니까, 좀, 한 발짝 물러난 감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지. 왜요라고 하면은, 조금, 음, 우유부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어, 뒤끝이 없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데서는 우유부다랄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그, 사람이,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이 다가 아니거든 속에, 속마음도 에속 있거든 어, 속마음 겉으로 나오는 마음도 있고 속에나 어, 겉에나 이런 게 있다란 말이지 어, 흔쾌히 받아줄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흔쾌히 안 받아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치 음. 그냥 친구처럼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걸 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디 보아요? 음. 맞아. 음. 어쩌면 어, 저기 막 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긴 하는데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 대시했다가 대시 어, 안된게 보여. 어, 다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그랬다라는 거야 근데 왜 일부인데 어, 선생님은 확률이 높은 걸 갖다가 말하지 않나요 라고 했을 적에 그 일부가 여기서도 중복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일부지만 어, 좀 확실하게 거절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리고 나머지들은 딱히 어, 그냥 그, 그냥 전향이라 라는 거지 응. 소개팅을 해도 소개팅 들어오긴 해도 소개팅이 그닥 결과가 석연치가 않아요 어, 소개팅을 하는 사람도 있어 응. 왜 그러냐면은 소개팅의 결과가 그냥 아 좀이이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좀 성숙하다 그래야 되나? 어. 근데 어 선생님 저 성숙하지 않는데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좀 성격이 급한 분도 있거든.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그건 그게 아니야. 어. 이사 이이 이 내가 말하는 그 뉘앙스의 성숙함은 여러분들이 소개팅에서 만나는 사람은 너무 어 대책이 없다라고 그래야 되나? 응. 음. 그 그거 있잖아. 아, 지금, 저기, 막 10시인데, 식당에 문을 열었을려나? 아, 일단 가봐, 가봐, 가봐. 어, 아, 뭐, 다쳤으면 딴데 가면 되지. 아, 10시인데, 거기 다쳐서 딴 데를 어떻게 가? 저기, 막 어. 딴데 간다고 열었을까? 어, 뭐 코로나에서 문 일찍 닫기도 하잖아요. 지금 모르지. 하여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예를 들자면 어. 그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대책 없다라고. 아이고 아니면 딴거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랬다나.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분들하고 소개팅 자리에서 조금 어 뭐랄까 좀 매너가 조금 음,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암튼 소개팅 자리는 크다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음. 그런데, 이 여러분이 왜, 그, 소개팅을, 이제, 나가서 왜 고민을 하냐라고 하면, 그래, 소개시켜준 사람 체면도 있고, 일단은, 어, 일단 체면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의 지금 이, 이, 그, 꿀꿀한 이 기분 있잖아요. 이 기분을 갖다가, 조금, 어 그, 뭐지? 어, 환경을 갖다 좀 바꿔 보고 싶은 마음에 좀좀 좀 바꾸고 좀 답답하니까 좀 나가서, 응. 어, 환경을 좀더 바꾸고 그래도 누구라도 만나면 조금 즐거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간 건데 그딱 응. 어, 안 나간 것만 못한 게 아닌가? 응. 어, 안 나간 것만 못한 게 아닌가? 소개팅 결과 별로 안 좋아. 음. 소개팅 경험 보면 안 좋고, 아까 말한 그 주변에 누구 있다는 그 사람한테 고백해, 고백한 사람, 어, 어 저기, 근데 아직 저는 고백 안 했는데, 그러면, 안 했는데요, 그러면 고백하지 말고 기다려요. 응. 어 언제까지? 이 사람이 고백할 때까지, 어, 안 하면요, 안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라고 하면, 남자들은요, 소심한 남자든, 어떤 남자든 상관없이, 어, 자기가 좋아하면 들이대요. 음, 들이대지 않는다는 거는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여자 사람 친구로 아니면 남자 사람 친구로만 어,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음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들이대면 나 혼자 세댈 수 있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들이대지 말고 들, 상대방이 나한테 들이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음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어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음. 그니까 항상 그걸 유념해라. 왜냐하면은, 이 카드에서, 그 어디에서도 탁, 나 진짜, 요, 이번 달에 들었으면서요, 카드들의 그 사랑이 보이지가 않아. 어. 너무 계산적인 카드들만 나와가지고,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요. 어. 그래서 내가, 뭐, 뭐, 좋은 결과가 있어도, 기뻐하세요! 이 말을 잘안 하는 이유가, 일단은, 뭐,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없잖아. 어. 여기서도 대화가 안 보여요. 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은 그 마음에, 음, 그걸 갖다가 껴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니까 좀잘 생각해보라고. 어. 남자들은요, 들이대요. 자기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마음 졸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그냥 기다리고 지금처럼만 하면 지금처럼만 하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음. 왜냐하면 그런 그래, 그런 게 있어요. 남녀의 문제에서는 나는 그래 여자라고 고백 못하면 할수 있어. 그렇지만 상대방의 나, 나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면 고백하지. 오 멋있잖아. 어 남자 어저 남자도 이렇게, 어. 저 어깨 뿜뿜 대고 좋잖아. 그렇지만 지금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고백은 조금 그렇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좋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고백해가지고, 그쵸. 그렇죠? 좋아해서 고백해서 세대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 고백해 그냥 나 편안함 이런 거 익숙함 이런 것 때문에 고백했다가 까이면 나 세대면 그거는 더 그렇지 친구로도 못 보잖아 근데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면 오나요? 오는 사람 있어요 어,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확률은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카드를 보는 사람 중에 어, 한 30명이면 한두 사람 정도는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퍼, 저기 막 뭐, 퍼센티지가 낮아.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어디 보아요 응, 음, 맞아. 응, 음. 여러분들이 어, 내가 왜 여러 가지 이 카드에서 여러 명의 내가 아까 썸 연애 이런 걸다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 여러 경우의 수가 비춰지거든. 여러 경우의 수가 비춰지니까 어, 키워드는 그거예요. 썸이든 뭐든 어떤 거든 다 상관없어. 공통, 어, 공통된 공통 맥락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공통된 점. 그게 무엇이냐. 기다려라. 어, 행동은 지금과 같이 해라. 어,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더한 10%만 친절하게 해줘라. 왜 10%만 친절하게 해주냐고 라 하면 너무 확 친절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 혹시 나한테 마음에 있나라고 어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어 내가 얘를 좋아 그 그런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로 인해서 생기면은 다행이지만 그런 거지어 나한테 나 좋아하나? 어이 그런 그런 마음이라면은 곤란하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10%만 잘해줘라. 그 정도면은 만약 그 정도 잘해줘 갔는데 이 사람의 변화가 없고 전화랑 똑같다 그러면은 그냥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리고 소개팅 하신 분들 소개팅 돼요 소개팅 되지만 나간 자리에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기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혹 들어가다 혹 붙인 느낌 어 나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되려 얘한테 아 그거 안 돼요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막 이렇게 다 일일 어,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엄, 내가, 그치, 연인이 되어야 되는데, 엄마나 아빠처럼 그렇게 걔를 보호해주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짜증나는 거지.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개팅 결과도 그닥 좋지는 않아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대체적으로. 그럼 아닌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확률은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어, 여러분들은, 당분간 어 당분간 아 이게 왜 이럴까 몰라. 어, 아, 이게 당분간 연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음, 사,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할 사람이 아직 안 나왔어. 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뭐, 소개팅, 뭐, 할수 있으면 해도 상관은 없어. 그렇지만, 큰 기대감 없이, 코에 바람신다. 어, 코에 바람신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어, 괜찮다라는 거죠. 어, 큰 기대는 갖지 말라. 어, 근데, 해도, 무해무덕이다. 무해무덕. 어, 그냥, 나가서 밥한끼 먹고, 그냥 수다나 떨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고, 어, 딱 좋고, 아,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의 선택, 선택을 하기엔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누, 뭐 누구를 새로 만나야 되는 뭘 선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 게 아, 않지 는게 않나 싶어 여기서 환경이란 건 연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운대가 좋은 남자가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렇다 그렇게 나쁜 남자도 아니야 나쁜 남자도 안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은 아니다라는 거죠. 음, 사랑을 느끼고 가슴이 설레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 믿고서 의지도 되겠다라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함을 편안함과 익숙함을 그냥 뭐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대시 한 사람 그거 잘안 돼요 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확률은 낮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했죠 기다리라 무조건 기다려요 평소보다 10% 평소보다 10%만 잘해줘라 그리고 소개팅도 정리하는 거예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냥 가볍게 나가서 밥 먹고 즐겁게 놀아 딱 거기까지다라는 거지 왜냐 여러분 마음에는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 왜? 어이 사람이 여러분의 취향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그저 죽은 연애 세포를 갖다 부활시키지 못한다 그래야 되나? 음. 그래요. 여러분들은 조금 그래도 어그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도 어린 사람이 있어.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조금 정신연령이 조금 나,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연령이 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커다란 버팀목이 되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여러분 이번 카드 조금 연애는 잠시 어, 근데 소개팅 같은 거나가던 무의 무덕이다라는 거죠. 네 요점 정리 잘 됐지요. 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굴러라 굴러라 어, 운명의 수레바기야 어디 운명의 수레바기가 어, 굴러갈까요? 어, 썸 연애 다 상관없다. 어, n이 없는 분도 상관없다. 어, 전체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음, 운명의 수레가 굴러갈 수도 있지. 어디 봅시다. 음. 하, 여러분들은 음. 그냥, 그냥 어. 그냥이에요. 그게 무슨, 그냥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카드, 이세 개가 그냥, 어, 그냥, 어, 요약하자면 그런 거지. 이제, 그냥의 뜻을 이제 설명해 줄게요. 이제 기다려봐. 이게 기다리는 묘미도 있어. 이게 쪼잖아. 어제 봅시다. 왜 그냥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인연이, 그다 좋지가 않았다라고 보지 왜?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면 이걸 봤다는 거는 과거의 인연이 어긋났다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는 않을 수 있지. 그렇다고 일정 기간, 어 일정 기간, 음원 그냥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낸 거 아닌가? 어 그래서 그냥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냥 저냥 어. 꾸역꾸역 살아간다 이 꾸역꾸역의 의미는 좀 감정적으로 힘든데도 뭐. 그래 그렇지 하면서 살아가고 또 맛있는 거 먹어서 아 이건 좀 맛있네 이 와중에 이게 맛있네 하면서 또 먹어서 아 그냥 그러니까고 어, 이런 누군가가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 이 와중에 나한테 시간 있냐고 물어보네 아 그냥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카드를 그냥이라고 했던 거예요 어, 그냥 저냥 어, 그냥 저냥 간다 왜냐하면 딱히 즐거운 것도 없지만 어, 딱히 즐거운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막, 막, 딱히 그렇게 괴로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딱히 누가, 막, 그렇게 막, 처절하게 믿고, 그냥, 이 시키는 내,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이제 그런 것도 다 지나, 대충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한번 쓸고 지나간 거지. 쓸고 지나가가지고, 그, 우리 그, 그, 쓰나미, 이렇게 딱 밀려왔다가 가면은, 쓰레기 거래 이렇게 나, 남잖아요. 하면서, 그런 느낌이지. 그거, 거리에 남은 쓰레기 치우면서, 아유, 물이 밀려왔으니까 쓰레기가 생기는 거지. 하면서, 아유, 저걸 언제 다 치우나이가 아니라, 아유, 그냥 치우는 거야. 어질러져 있으니까 그냥 치운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그냥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좀, 뭐 후회되는, 일, 그 과거의 사랑에 있어서 어,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어.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미운 부분도 있고 어 미운 부분도 있고 어, 뭐 어떤 부분이 후회되냐면 내가 왜 빨리 그냥 이거 갖다 확 잘라버리지 못했나 어 어영부영 어영부영하다가 어, 나만 조금 우스, 내 꼴이 조금 우스워진 감도 없지는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 된 거예요 그냥 그냥 간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그냥이다. 어. 자 어디 보아요? 그러면 뭐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갈까? 여기는 진짜 에너지가 에너지가 그냥 그냥 가는 것 같아. 음. 딱히 즐거운 일도 없고, 음. 그다뭐 딱히 뭐 대단하게 슬픈 일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어떤 바램도 없다 그래야 되나? 어, 그냥 그냥 진짜 그냥이야. <웃음> 아무것도 저것도 없고. 어좀 소망 하나가 있다 뭐 아주 가, 음, 작은 소망 어 우리 그내구조에 보면은 뭐 오른쪽 뇌점 하나 찍힌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점 하나가 여러분들의 소망인 거지 어그 소망은 뭐냐라고 하면 사랑받고 싶다 어, 사랑하고 싶다라는 게그 조금 맣게 있다라는 거야. 조그맣게 있지만, 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생각을 아직 안 하냐 하면은, 주변에 딱히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 그냥, 저냥 뭐, 그냥 기대감이 별로 없다 그래야 되나? 어. 기대감도 없고, 내가 사는 것도 좀 힘들고, 그냥,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만남 정도는 어, 나쁘지는 않겠고 그렇다고 또 내가 그거 갖다가 딱히 가벼운 만남을 갖다가 추구할 만큼의 또 동력은 없다라고 봐요 어, 그냥 생각에만 그치는 거지 그냥,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나는 그냥 안 움직이는 거죠 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냥 생각만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그냥이라 그런 거야 계속 이 카드를 읽으면서 그냥 소리가 계속 나와. 이 카드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그, 스카렛, 그러니까 스카렛이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편에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거야라고 그러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막연하지, 막연하지. 어, 내일의 태양이 뜨면 뭐, 뭐가 어떻게, 얼만큼달라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제도 태양은 떴고 그제도 태양은 떴고 그그 어, 그제도 떴고 다 떴잖아. 근데 내일의 태양이 뭐 뾰족한 법이라도 있나? 그렇지. 어, 그렇지만 그 정도의 기대는 여러분들이 한다라는 거죠. 음, 그냥 막연한 기대지. 막연한 기대는 하기는 한다. 아, 그렇지만 뭐 딱히 뭐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지. 어, 가볍게든 무겁게든 뭐 어떻게든 뭐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은 그닥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닥 없다. 어, 왜냐하면, 음... 그 기, 과거의 연애들이 내 마음속에 공허함만 심어줬다. 그래야 되나? 어, 부질없다. 부질없다. 내가 그렇게 힘들면서까지 꾸역꾸역 끌고 갈 필요도 없고, 내가 막 애를 써가면서 없는 동력을 끌어올려면 영끌을 해가지고 연애를 할 그럴, 그럴, 그럴, 그런 것도 어, 의미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 이 카드에서는. 어좀 그냥 인데도 이게 무슨 느낌이 나냐 라고 하면 그냥 인데도 힘이 그렇게 없지는 않다 라는 뜻이야 음뭐 마음이 그렇게 막 찢어지게 아픈 그런 것도 없고 어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럼 뭐 그렇다고 막 대단하게 어, 남자라면 여자를 원하고 여자라면 남자를 원하고 그런 것도 없어 어,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지만 아주 그냥 또렷하게 어떤 희망 하나는 있다라는 거지. 그 희망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진짜 나락으로 보내지 않는 어떠한 어, 저기 막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 고그말 있잖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딱 여기서 쓰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아직 인생은 그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거야. 뭐 오늘 내가 이랬다고 뭐 내일도 이러란 법 있냐라는 거지. 그렇지만 어 별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태가 그닥 싫지도 않다라는 거지. 어막 되게 외롭고 막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되게 공허한데 어, 되게 되게 공허, 공허하고 부실럽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어,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나를 좌절하게 만든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내가 그냥이라고 하는게 별로 그런게 안 비춰진다 라는 거야 어. 음, 여,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있어요. 어, 누군가는 있긴 있어. 음, 여러분의 연애가 완전에 연애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에요. 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어, 뭐, 나름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대단하진 않아. 어, 이것도 그냥이야. <웃음> <웃음>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느낀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 그냥 저냥 그냥 저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지. 아 굳이 내가 니네들한테 음, 아,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그때 주변에 계속 나를, 나를 갖다가 어, 눈여겨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어, 눈여겨 보는 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마음이 크지는 않아서 그렇지 눈여겨보는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 그냥 저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언제든지 연애는 원하면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어. 굳이 내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쉼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음 내가 봤을 때이 3분 카드는요 사람이 없어서 연애를 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연애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것 같아. 음,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잠깐 이 조용한 시간을 갖다가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 시간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의 이, 그, 그냥저냥, 그냥 꾸역꾸역 흘러가는 시간은, 음, 어, 끝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뭐, 당장, 뭐, 이 카드 봤다고 내일서부터 종이 땡쳐갖고, 어, 내일의 창이 확 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 뭐, 천천히, 뭐, 이렇게. 와, 그게 뭐막 너무 막 빨리 다가와서 내가 뒷걸음치게 지게 만든다거나 너무 천천히 와가지고 내가 아이고 얘가 언제 오나 이러, 이렇게 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르듯이 뭔가 주변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이 상황이 끝날 것 같아요 어. 어느 날 갑자기 어 근데 그 변화가 싫지가 않다라는 거지 음 그냥 끝날 때가 됐으니까 끝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어. 생각할 것 같고 이 시간이 이게 끝나고 나서 곧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 영화에서도 크라이막스로까지 오기 전까지 무슨 바지 뭐 전개라는 게 있잖아. 어, 사람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전개될 때는 우리가 크라이막스하고 엔딩이 어떻게 결말이 될지 몰라. 다만 추측만 하는 것이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이 어, 이 그냥저냥의 시간이 끝나고 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끝나요. 뭐 그게 그렇게 뭐 당황스럽지도 않고 어, 끝날 때가 됐으니까 끝나는구나 라고 끝나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 뭔가 새로운 챕터가 시, 아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이 되는데 그 페이지가 시작되면서 그런 마음은 있지. 과연 이, 페, 이, 이 지금 이 스토리의 끝이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주수지만 음 그래도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은어 내가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어 내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크게 요동하는 것은 안보여막오도방정을 떤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어머머머나 어떻게 어 얘들아 나 어떡하면 좋아. 어 걔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어 근데 나는 걔가 별로거든. 어우 참나 짜증나. 어우 이놈의 인기. 막 이런 식으로 오도방정을 떨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어. 인기가 있어. 어, 그렇지만 그 인기가 그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요동치고 거기에 뭐 좌지우지 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그냥 유유자적하게 흘러가지 않겠나 싶어. 와 대박이다. 나 이런 카드 지금 어, 내가 타로 리딩하면서 처음 읽어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응. 어,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 음. 그냥 슬픔이든 기쁨이든 다 받아들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변하든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같다가 딱어 저기 막야 어 가슴에 품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 겸허히 음 그런 느낌이 나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어디 보아요. 왜 내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냐고요? 어, 조금만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여러분의 그 정막을 낄 사람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조금, 음, 두고 봐요. 어, 왜 두고 보냐라고 하면, 음, 갑자기, 어, 그냥 후르르 왔다 후르르 갈 수가 있다 그래야 되나? 어, 왜 후루룩 왔다 후루룩 가냐라고 하면,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음,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꽂혀서 다가왔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 그냥 그때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어, 여러분한테 뭐 들이댔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 분위기가, 어, 그냥 분위, 그니 그러니까 날이 바뀌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싶어서 훅 간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니까, 그, 그, 유흥 장소나, 이런데서 만난 사람은, 어, 조금, 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대로 그냥 가면 될것 같아. 어, 가면, 그냥, 그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수 있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융업소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호프집이든 아니면 어 클럽이든 어뭐 하여간 그런 데서 모, 모르는 사람들의 하고 부딪히면서 노는 장소에서 만난 사람은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어 갑자기 들이대는 사람은 조심하, 조심하라. 어, 예를, 여러분을 갖다가 부축, 꼭 거기서 만났대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한테 유난히 부축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쁘다는도, 어쩌다는도, 막, 여러분한테 칭찬하고, 막, 입에 발린 소리 하는 사람은 주, 주의하라. 어, 여러분들의,한테 그렇게 해놓고서 갑자기 휙, 사라져, 어, 없어져서 연락 안될수 있어요. 그니까, 그 사람은 조심하고, 어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른 누군가가 나타난다 음 그러니까 말로써 다 죽여주는 애들 있잖아요 말빨로 죽이는 애들은 하나 하나는 걸러내라 그그 음. 그 사람을 걸러내면은 음. 좋은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이 3번 카드는 음. 그니까, 러 호사 다마라 그러잖아. 좋은 일을 항상 막아 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한번 휘집고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어, 과하게 립서비스 하는 사람 이 있고,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 어, 그런, 예,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여러분한테, 뭐, 그치. 밥 한, 밥한끼 얻어먹고, 날, 어, 바르는 애들도 있을 거야. 어, 개 중에는, 어, 막 립서비스 해놓고서, 아, 그러면, 어, 저기 막 땡땡씨 어, 술값 부탁해 하면서 딱 여러분한테 어, 어 먹튀 일명 먹튀 어먹튀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오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올 확률이 높다.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음. 근데 확률적으로는 꽤 높다라고 봐요. 한 50% 정도는 될것 같아. 음. 그러면 이 카드를 보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럼 1 0명의 10%가 맞죠? 어, 10%에 5%니까, 어, 20명이면 한 명, 20명에 한 명꼴은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대단한 거지. 왜냐면 이 3번 카드 뽑는 사람이 몇 명일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꽤 많은 거예요. 꽤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거야. 음. 그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약에 이 카드가 90% 맞거나 80% 맞다 해도 확률은 조금씩 조금씩 줄 수가 있어. 그러면 30명에 하나, 40명에 하나 이렇게 줄을 수도 있어. 90% 80% 이렇게 되면 조금 줄잖아요. 어. 그럼 실질적으로 이 카드가 매치될 확률이 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진다는 뜻이야.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는 내가 다 괜찮아 다른 건다 괜찮은데 립서비스를 다가와서 바르는 애를 조심해라 걔는 하나 보내라 이거예요 음, 왜냐면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현란한 립서비스 처음부터 못못 못, 못 뽑아내요 긴장되잖아 처음부터 그 현랄한 립 서비스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어, 정말 좋으면 할수 있냐? 이런 거 입장 바꿔 놓고 봐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호감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게 현랄하게 어, 립 서비스 할수 있어요? 음,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되는 거야. 못한다니까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긴장되고 떨리고 잘 보여야 되니까 칭찬 하나 하는 것도 쭈뼛쭈뼛하게 되고 처음에 그거 쉽지 않아요. 음. 그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밥값 쓰우고서 바르거나 그럴 수 있어서 밥값 속값을 바를 수 있어요 조심해. 음,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서 좀 기다려야 기다리면은 어어 어, 불투명한 곳에서 어 클리어하게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예, 이게 소개팅도 될수 있고 아니면 어,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은 곳에서, 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외딴 장소에서, 어, 어, 저기막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하고 어딜 갔을 적에, 어, 그 거기서 어, 누군가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건 소개팅은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그냥 우여, 모르는 곳에 어, 모르는 곳에서 어,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또 어, 다른 인연들을 맺을 일이 생겨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우연히 모였던 자리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몇명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뭔가를 갖다 결성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중에 누군가랑 여러분들하고 썸을 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어, 주변 사람들이 다 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썸을 탈 수가 있으니까 어, 아니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이 꼭 사랑으로 번진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은 그곳에서 뭔가의 새로운 인연이 들어간다는 라 거지 음, 그러니까 잘 봐요 그때 거기서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맺어놔라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네 3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굴러라 굴러라 운명의 수레바퀴야 운명의 수레바퀴야 제발 굴러다 이 카드에서는 썸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 소, 어 소개팅도 될수 있고 아니면 인연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갑툭튀할 수도 있고 음, 어디 봅시다 이, 여러분의 운명의 수레받기를 읽어주는 시간이지요 어, 어디 보아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기는 어디 보아요 이게 왜음 이게 아, 이 여러분들한테 이 연락이 오는 이 사람이 어, 물론 지금은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대단한 연락까지는 아니야 어, 뭐 의미 있고 뭐이렇고 그런 연락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들의 약간 집착이 있지 않나 싶어. 어.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뭐 때문에 집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진 카드가 얼마 안 나와서.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그냥 뭐 이게 누구예요? 소개팅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소개팅은 아니에요. 이거는. 음. 주변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좀 지켜본 거 아닌가? 지켜봤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을 지켜본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 어제 만났는데 오늘들이 된것 같지는 않고, 음. 이 사람이 어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은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표현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맞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거를 갖다가 좋아하냐면, 은여러분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들의 조건, 음, 조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도 나쁘지가 않아 조건이.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의 조건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저기하고, 어, 이, 이 정도 레벨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음, 자기하고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 이게 맞고 안 맞고를 갖다가 지 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어, 약간, 어, 생각이, 음 구체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 그냥 막연한 계획은 아닌 것 같아. 나름대로 진짜 막 수학 공식 풀도 막, 어, 저기 한것 같아요. 나름대로. 음. 왜냐면, 음. 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어, 나름대로 깊게 판것 같은데? 음. 아. 이게, 이 느낌이 난다.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 사람도 지금, 어, 뭔가, 어, 어, 자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뭔가, 그, 남자든 여자든, 결혼 정년기든, 결혼 정년기가 아니든, 그, 좀, 안정적인, 그러한, 그, 주변 여건 있잖아요. 주변 여건, 주변 여건을 안정적으로, 어, 만들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어, 이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 아니면 결혼 정년기든 아니든, 그게 그러니까 30대든 40대든 50대든 똑같다는 거야. 싱글로 있다라면은, 일단은, 내가 이 주변 환경을 딱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게있 다라는 거지. 어.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오래도록 지켜본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돼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 여러분들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야. 좋게 보고 있고 어, 그 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막, 막 세게 막막 막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막 알게끔 확 들이대지 않는 이유도 성격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 자존심이 자존심좀 세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절당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씩 간을 보는 거지. 음, 간을 보는 이유가 이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마음에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뺀지만이면 쪽팔리잖아. 음. 그래서 이렇게 간을 보는 거야. 뺀지만 지면 쪽팔릴까봐. 음. 만약에 아니면 고백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제 말도 걸어오고 그때 왜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왜 이렇게 막. 그,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오지 않냐라면, 이 사람 마음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뺀찌 맞으면 어떡하나. 어, 그럼 내가 쪽팔리잖아. 어, 전, 어, 이건 전문용어로 쪽팔린 거고. 어. 창피하니까 <웃음> 창피하니까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마음을 갖다가 그냥 조금씩만 보여주는 거지 조금씩만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간을 본다 라는 거예요 간을 본다 근데 여러분이 딱히 움직임이 별로 보이질 않아 어, 여러분 이 딱히 움직임이 보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그런 거 같아 이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같아요 어, 그걸 갖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같고 음.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어야걔 걔 별로야 야걔 누구랑 사귀다 그랬대더라 야. 그러면 그때 걔 그때 그 저기 막 걔랑 저기 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머리 길바닥에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 막 이런 그 주변 그 말들의 여러분들 조금 좌지우지가 되는 경향이 없지는 않아. 음, 그렇다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지. 이이 음,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 쉽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할 의, 의욕이 있을까 몰라. 어. 막그 여러분이 어, 의욕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액션하기는 힘들 거예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게 있어 어, 여러분 이 사람 이 성격이 둘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어,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면 여러분도 안 나가려고 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서로 쌍방이 확실하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박빙이야, 둘 다. 둘다 박빙이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여, 이 사람하고 여러분의 차이는, 이 사람은, 그, 어떤 안정, 물질적으로 안정된 걸 갖다가 우선순위에 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하게 작, 작용하지 않는가 싶어.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 움직 어, 마음은 조금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지 않는가 싶어요. 어. 맞아. 음, 왜냐하면은요. 왜 여러분이 움직이지 못하냐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호감 있게 보는 건 맞지만 어, 이건 호감 있게 보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만 호감 있게 보는 게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내가 제사상에 배를 갖다 올려야 되는데 신고배를 살까? 나주배를 살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서 어쩌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야 제 신고배하고 나주배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래?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가가고 싶지만, 어, 그게 싫은 거지. 어, 뭐, 다가가고, 끝잖아요 신고배니, 나주배니, 아, 신고배사 가야겠다 하고서 신고배사는 것도 아니고, 나주배사나 가야겠다, 나주배사는 것도 아니고, 그앞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어느 게, 어느 걸 사야지 내가 제 사상을 갖다가 좀더 이쁘게 차릴까, 그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솔직히, 어. 다가가고 싶겠냐고, 입장을 바꿔서. 나한테 올인하지도 않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이따위로 오면은, 이따위로 면 오면 내가, 어 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치. 그냥 지도 아쉬울 게 없지만, 이쪽에도, 그니까, 이 쌍방에 남녀가 다 아쉬울 게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어 아쉬울 게 없어. 왜냐면, 원하면, 어 원하면은 언제들지, 언제든지. 그게, 아 선생님 원하면 언제든지 없어요. 그건 그렇지만 이게 그런 거야.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사람은 소개팅이든 뭐든 다올수 있어. 어 왜냐하면 이 이쪽 이 남자도 그렇고 이 여러분도 그렇고 어쌍 이건 남자가 보든 여자가 보든 똑같아 성격이 둘다 비슷해 <웃음>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둘다 크게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지. 어, 크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 남자는 어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되고 이 여자는 아, 걔가 그랬대더라걔 고르고 있어. 그러니까 어 여, 여자도 그걸 못하는 거지. 쌍방이 다 못한다라고 봐요. 이거는 음. 어디 봅시다. 만약에 이게 소개팅이 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 소개팅이 된다 해도 어. 쌍방이 어, 박빙이다라는 거지. 어, 남자는 그런 거지. 아 저기 내일 있을 소개팅에 걔도 괜찮은데. 어, 아니면 어저께 소개팅 걔도 괜찮은데. 어저께 만난 소개팅 애를 고를까? 오늘 만난 소개팅 애를 고를까라고 하면은 이 지금 여자는 그런 거지. 제가 어제 만난 여자하고 나하고 놓고서 고민한다. 아우, 짜증나. 어 짜증 나. 어막 이런 거지. 어, 내가 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어,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 4번 카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안돼 안돼 왜냐면은 이 4번 카드를 고르신 분은 이이 이 고르신 분은 이게 여자든 여, 남자든 상관없이 여러분한테 어 올인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음 올인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음. 여러분들만 아껴주는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들한테 집중해 줄수 있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을 원하지만 이 4번 카드를 뽑은 사람은 그거예요 마음을, 나, 마음이 을마음 나눠지는 게 싫다라는 거지 어 왜냐하면 그런 거야 하나를 다 주지 않고 쪼개진 마음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4번 카드 뽑은신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것을 막론하고 어, 만약에 소개팅이 되더라도 잘 안되고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 있더라도 어 이렇게 돼 흘러가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다라는 거지. 어 그러면 저기 뭐 나는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못 만나나요? 라고 말한다면 굳이 만날 필요 있나요? 라고 난 말하고 싶어. 그럼 왜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만나지 않아도 즐겁다라는 거야. 음 즐겁다 라는 거야. 즐겁다. 인생 즐겁고 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일단은 경제적인 것에 크게 막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막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고 그렇게 있다 보면 어, 어느 시점에서 아 이제 노는 것도 지겹다라고 싶을 때 어, 놀, 놀다가 지겨워져 아 이제 노는 것도 지겨워 이랬을 적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라는 거야 음. 그니까, 4번 카드는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요 가만히 있으면은, 어, 그때 누군가가 들어와요. 어, 그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어, 뭔가 하나의, 제안을 어, 하지 않을까 싶어. 어, 무슨 제안? 나의 마음을 받아줄래? 뭐, 같은 이런 거. 어, 그런 거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놀다 지칠 때쯤. 음. 놀다 지칠 때쯤에 그런 일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음.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들어와도 딱히 어 여러분은 그 그런 거야 구속받는게 딱어 이게 지금 구, 하나의 구속이잖아 어. 구속을 받는데, 그걸 별로, 어, 그걸, 그 내가 이게 구속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런 거지. 정작 없으면 외롭고, 없으면 외롭고, 있으면은 구속당하는 게 싫고. 음. 그러니까, 아. 여러분이 쉽게 되지가 못해요. 그리고 음. 이게, 만약에 놀다가 짖어도 누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 여러분들이 망설이다가 끝날 수 있을 수도 있어. 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그, 약간, 어,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부담스럽지 부담스러운 없지는 않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한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그렇게 기대감도 별로 없다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어, 크게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마음은 순간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누구한테나 그런 시간은 오기 마련이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 좀 밤에 외롭고 쓸쓸할 때 있잖아.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음, 그런 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이 삶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누군가가 들어오므로 해서 내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이거지. 어, 금 그렇다. 어. 그렇다 보니까 민기적 민기적 게다가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걸 어, 놓치게 되면 어떤가요? 라고 하면 뭐 놓치게 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 라고 하면 다음번을 기약할 수 있거든.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 놓쳐도요. 또 들어와요. 음, 또 들어오고 그냥 뭐 이런 시간이 또 금방 끝나. 어, 이러 이러한 시간들이 금방 끝나고 또 새로운 또 어, 태양이 뜬다 그래야 돼요 여기는 진짜로. 음, 그러니까 뭐여이 카드를 뽑으신 여성분이시든 남성분이시든 뭐 인연이 그렇게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여러분들은 굳이 이런 관계가 아니어도. 어그다뭐 이렇게 아쉬운 게 별로 없어 어, 왜냐면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 만나려고 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꼭 굳이 남녀관계를 묶이지 않아도 그 가벼운 연애 같은 거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 그니까 여러분들은 좀 안정된 거를 원할 어, 원하는데 당분간은 그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라고 하면 아직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려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냥 어, 그렇지만 외롭지는 않다. 어, 외롭지는 않다. 왜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상형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어, 그냥 외롭지는 않다라는 거야. 어, 뭐 즐겁 인생 괜찮은데요 뭐 어, 괜찮아 진짜로 이 4번 카드는 어, 아쉬울 게 없어 그이 이 남자든 여자든 쌍방이 다 쌍방이 다 그런 거같아 그러니까 뭐 크게 그내 네, 하지 말고 그냥 즐기세요 음. 왜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놀다가 지치, 놀다가 지치는데 뭐 어, 놀다가 지칠 정도면은 인생이 좀 쉽게 잘 풀리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놀다가 지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요, 요즘 같은 시대에. 괜잖아요 응. 어, 그렇 그렇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 누군가가 하나 나오 나오긴 나와요. 계속 나와. 주변에 사람 많아. 다만 그 사람이 내 운명의 짝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운명의 짝은 언제 나오냐라고 하면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어, 어 올해는 아니지 싶어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는 여기서 잡지 사람이 많은 자서 잡게 하지. 그렇지만 그게 이제 오래가는 인연이라기보다는 스치는 인연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카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 계속 들어와. 어 남자든 여자든. 음. 네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